그렇게 또 모아기 시작되네. 여보세요? <목소리> 엄마! 중앙에 할말 있다고 하던데 형, 형더 어머니 불러. <웃음> 야, 진짜 엄마 전화해. 나한테 뭐라 해. 왜 뭐라 해? 엄마, 수빈이한테 뭐라 해줘. 자, 엄마! <목소리> 수빈이가 자꾸 나 뭐라 해.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어. <목소리> 잘 있었다. 네, 잘짜잘 지내셨어요. 아. 잠네네 아, 네, 저희 작 작게 찍고 있는데 서로 장난치고 있었어요. 너희니가 뭐 어, <웃음> 형한테 네, 뭐 하나 아 <웃음> 저부터 절대로 못 하죠. 아, 네. 아, 그래. 네 어, 어머니 야, 건강 그래. 잘 챙기시고요. 그래 촬영 끝났 어 아니 아직 아직 촬영 중입니다. 아 예쁘게 잘 찍어. 아 네.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그래. 어? 안 네. 보이시네? 아, 아, 음, 네. 내가 한벌 빨랐어. 아, <웃음> 내가 한벌 빨랐어. 드디어 정수빈을 이겼어. 소리개, 소리개. 속시원네 드디어 정수빈을 이겼어. <웃음> 침착, 침착한 척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죠? <웃음> 침착하게 전화하지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 <웃음> 내가 뭐라고 하길래 엄마 뭐가 그러길래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버렸어. 아 맞으세요. 오늘은 저의 승리예요. 전화라. 아, 아, 원래 뽑할 때. 안녕. 아, 스무 삼촌이에요. 그, 안녕. 옛날. 아, 네? 아, 아, 안녕! 아, 머리색이 밖에서 무서우나도끼수도 네? 네. 있어. 저희가가 안녕. 이가나화실식이 네. 아, 아, 아, 삼촌이에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매형이 연락을 했던 상황이어서요. 지금 굉장히 수빈이요. 수빈이가 어 계속 매형이나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계속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저전화하지 뭐지? <목소리> 이게 뭐지? 버선 상황이지? 나도 엄마 전화야지. <웃음> 엄마! 아니. 엄마 수빈아 있잖아! <웃음> 나 진짜 아니 계속 괴롭혀! 누가? 아 수빈이가! 아 수빈이가 막내가 뭘 너를 괴롭혀. 엄마! 응. 수빈이 좀! 수빈아! <웃음> 엄마, 수빈아! 수빈아. 수빈아. 수빈아. 수빈아. 머니가 바꿔달래요. 잠만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수빈아! 어디세요? 네, 요 어, 안녕하세요. 아, 대전입니네네 식사 십시오 네, <웃음> 아, <웃음> 네.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수빈이 바줄게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머니. 아, 아, 그래, 그래.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 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 네. 아니 괜찮아요 엄마 알겠어요 네. 어, 진짜 한 10년 먹은 거 내려가는 느낌이야 정수비 어. 이런 느낌이니? 어